안녕하십니까 요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고입니다. 제가 매 강의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저로의 기회가 올때 무조건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강의 때그 제대로 된 기회가 일개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래는 리모델링으로 밖에 풀지 못하는 가치가 재건축으로 바뀌었을 때그 높아지는 가치, 변동되는 폭 그게 온전히 나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투자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 많았는데 보세요. 벌써 발의안 나오고 국회 발이 들어가고 입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이 서울의 위상도시들 1기, 2기, 3기까지 지금 건설되고 이 있는 상황이고 일기가 이제 30년차에 돌입합니다. 순차적으로 30년 이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죠. 자, 앞으로 4기 신도시를 지을 수 있는 후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기 신도시는 노후화돼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도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겠죠. 그러면서 공동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면 나라에서 남는 돈이 많겠지만 이제 더 이상 사업할 수 있는 부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늙어서 재건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이란 것은 도시 확장성의 한계를 들이죠 어차피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크게 키워놔야 되는데 리모델링만으로 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라 거예요 결국엔 이 재건축이 충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라 겁니다 일기 신도시 대부분이 용적률 200% 내외로 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3종 에, 300% 이상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충분히 20%, 30% 이상 일반 분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단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재건축으로 일기 신도시는 갈 수밖에 없다고 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게 여야가 합의되는 정책이 잘 나오기 어려운데 자일기 신도시에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표밭이 되는 거죠 이들의 삶을 개선해주는데 주력하는 이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합치되기 쉬운 제도 중하나라는 거예요. 이 특별법 자체가. 중요한 건 이번 국회 발의에 나온 이 발의안 자체가 자세한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을 도전법과 같은 동급으로 만들어주는 제도화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이후에는 결국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이 업체화 될 것이고 추가로 시범지구 지정 그리고 이주 계획까지 포함돼서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일기 신도시, 특히 분당과 일산이 내용연수가 꽉찬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부터 재건축이 신호탄이 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점에서 해야 되는 건 뭔가? 지금 너무 강한 소스가 나왔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로의 기회에 인생몇번안 오는 거예요. 재건축이 절대 안될것 같던 단지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큰 차익을 남기는 현장들 여러분들 무수히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이 또 다른 기회라는 거예요. 리모델링밖엔 되지 않던 단지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패러다임 거기서 생겨나는 이큰 가치 변동의 차익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좀더 시각화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기 신도시 중에 신분당선 탄이 아파트 단지 네, 광교 이런 단지들 보세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분당 어때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아니고 한 중급 이하 정도의 아파트랑 좀 비슷한 가격이죠 근데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싸지는 시대가 지금 열린다는 라 겁니다 일산도 그렇게 천대받던 자리가 욕먹던 자리가 재건축이 되면서 서울에 3호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g t x 연결됩니다. 자, 이러한 호재를 발판 삼아서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된다. 기존 인프라 탄탄하죠. 자, 이런 지역이 살기 좋은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3월 24일 이때 발의 연월일이고요. 자, 24명의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 발의가 된 것이고 여기에 이 사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원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기 어려운데 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합의할 만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몇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이번 국회 발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입법화되는 거예요. 제도화되는 겁니다. 이 도정법처럼 같은 그레이드로 입법화가 되는 거예요. 노후계획도시가 어딘지 를 알아야겠죠. 일단 그리고 이 정비특별법에 포함되는 중요한 인센티브가 뭔지 를 알아야겠죠. 그 전에 앞서 이번 발의안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 국가와 지자체가 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이것을 체계 제도화하는 게 이번 발의안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기본계획수립, 우리 재개발, 재건축도 기본계획수립부터 먼저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계를 제도화한다. 결국 도정법 같은 이 하나의 정비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특별구역 지정 네. 그리고 특별구역 지정됐을 때 어떠한 지원이 들어갈지 어떠한 혜택이 들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후계획도시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자 20년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노후계도시특별법이 나오는 이유는 기존의 우리 도정법 가지고 재건축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죠. 이미 예, 2종, 1종지로 혼합이 되어 있고 허용되는 용적률을 거의 다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남아있는 용적률이 없다. 거의 대부분 부족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하기가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으로 틀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일부 단지들은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이번 노후계획도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추진하다가 해산으로 각을 잡은 단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 일기 신도시가 대표적이죠. 여기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단계인 안전진단을 완화해주는 기존에도 완화를 했는데 더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혹은 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아예 안전진단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주된 특례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2종, 1종, 3종도 많이 없습니다. 이일기 신도시는. 근데 이것들을 종상향을 해주게 되면 용적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준주거의 경우에는 용적률 500%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면 동상향을 하면 충분히 재건축으로 일반 분양분 확보를 많이 할수 있고 그 인센티브가 상향된 것에서 일부를 이 공공으로 체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재건축도 진행할 수 있게끔 이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눠서 용적률에 대해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 대다수가 2종에 해당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204회 정도의 용적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채운다고 해도 250으로 한다고 해도 용적률이 부족하죠. 재건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물론 지금의 분당에서 대지 지분율이 높은 단지들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분이 좀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빠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상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종지로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용적률보다 100%가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 분양분이 거의 30%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음, 준주거까지도 상향이 고려되면 준주거 지역은 뭐 역세권이나 상권이 상업지 근방이나 뭐 대로변이나 이런 데를 상향을 시켜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500%까지 늘어날 수 있고 우리가 요즘에 뜨는 재개발 투자 중에 역세권시프트 있잖아요. 요것도 용적률이 500에서 700 정도 수준까지 올려주면서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공공으로 빼는 시프트로 빼는 사업 방식이란 말이죠. 그걸 고스란히 가져와서 일개 신도시 그리고 노후계획도시도 이런 방식으로 공공을 늘리고 재건축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일개 신도시의 용적률 그리고 인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분당이 인구가 많고요 용적률 체계 보면은 일산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분당이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이제 200%가 평균 넘어가죠 중요한 거는 이게 분당 일산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처음부터 정하기 보다는 내 투자금에 맞는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단지 예, 교집합 지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은 평균 4억 정도 내외가 들어가는 단지들이 많죠 물론 소형의 경우에는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소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패널티를 안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한 4억 정도 내외로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기회비용이면 이 수도권에서도 분양권이라던가 그리고 재개발이라던가 살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 들어갈 때 투자금이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진입해야 된다 기존 아파트로 보면 4억이 들어가지만 이 4억이면 서울의 뉴타운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전략을 쓰시고 알아보시면 1억, 2억대로도 분당지역을 내가 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 오래된 단진의 상가입니다. 일명 썩은 상가죠. 자 이게 22년 와서 재건축 초과의 환수에 대한 법률이 일부가 배정되면서 상가의 가치가 바뀌어서 높아졌습니다. 지금 상가 소유주에 대한 아파트를 선택했을 때 권리 금액이 보전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상가와 조합이 항상 싸우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강남의 대단지들이 다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단지들, 반포, 개포, 강남의 단지들이 입주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이 됩니다. 재건축이 안 되던 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오르는 가치 변동이 있을 거고 상가의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서 바뀌는 오래된 상가에서 입주권으로 가치가 변동하면서 큰 차이 익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실제로 디스코 앱에 실거래가 찍혀있는 건데 보세요. 2억짜리가 불과 몇년 만에 14억이 되고 1억 2 5 0 0짜리가 2년 만에 4억 6천짜리가 되고 자 이게 오래된 상가의 가격이 아니라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가격이 그만큼 변동이 된 거다. 그래서 어때요? 강남과 서울 웬만한 이 오래된 연안에 들어간 단지들은 상가의 평당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강남 웬만한 지역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평당 2억씩 하고요. 싼게그 정도예요. 강북에 있는 지역들도 입지가 빠지는 지역인데도 평당 5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올수 있는 기회가 뭘까요? 이제 리모델링밖에 안 되던 자리가 재건축이 되는 자리 재건축이 되면 따라오는 이 단진의 상가의 가치 여기에 눈을 뜨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면 실제 들어가는 사억이 아니라 지금은 오래된 상가의 가격밖에 되지 않으니까 1억, 2억 내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인 거죠 평생에 한번 접하기 어려운 기회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본이 있으시면 아파트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재건축이 안되던 단지가 재건축 단지로 가치가 크게 변동하면서 큰 차이 익 나올 아파트 4억 내외 정도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본이 적으시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돈보다 시간을 들이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가 아닐까? 이일기 신도시, 특히 분당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부동산 재건축 단지 내 상가도 희소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상가 분할을 통해서 비교적 작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많이 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상가 분할도 어려울 겁니다. 지자체 허가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이게 제도화되면서 과거의 뉴타운 때 우리가 주택과 토지를 쉽게 분할하지 못하게 제도화됐듯이 똑같이 상가도 이렇게 분할을 할수 없게끔 제도화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가 소액 투자에서는 트렌드가 될수 있는 부동산일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월세 수익률로 매가가 결정되던 이 상가라는 것이 오래된 단지는 특히나 오래됐기 때문에 월세를 적게 받거나 공실로 나둬야 되니까 가격이 싸죠. 일부 단지는 감정가보다도 쌉니다. 근데 이렇게 재건축 완화나 활성화 정책에 기대할 수 있는 단지를 내가 점하게 된다면 아파트도 재건축으로 같이 변화가 되겠지만 상가도 예, 상가도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입주권을 목표로 할수 있는 단지들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싼 일산과 분당의 재건축 예상단지 상가에 큰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하지만 아무 단지는 아니고요. 리스크를 피하는 단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절대 못 빼고 간다. 여기는 무조건 입주권을 줘야만 한다라고 생각되는 단지를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억, 2억으로 재건축 입주권까지 노릴 수 있는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제가 남긴 첫 번째 댓글 링크 누르시면 여러분들 액기스만 1시간 반 정도 여기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우수한 물건이 어느 단지인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쪽집게처럼 알려드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발의에 따른 이 중요한 내용 이젠 도정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정비법이 나온다 제도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여러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로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꼭 강의 참석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